여기시시 아, 아, 속도 살짝 줄일게요. 백 안넣어볼게요 백십까지 갈게요 인생준비 어.. 북쪽에 차량한테 발견 현재 사격... 플래시같은 아, 아, 아, 아, 아. 불빛 보였다가 순시건부터 각자 진행방향 루트대로 접전시 실행합니다 넘무 쉬는 벽이 아닌데? 잠시만 안되지 이안 돼, 안 돼. 어, 아유, 아, 휴 다쳤어요 어 이제 벽이 어, 생각한 너, 것보다 높음으로 작전 변경해서 전체 입구쪽으로 진행해서 퍼지겠습니다 전방 전방 2층 2층 노트하고 전방, 전방적, 입구 타격 주의할 것 이제 스트로브 가지고 있는 분은 들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르소 오르소 다운 <목소리> 추가 제의사항으로 현재 적들은 나이트 비전이 없고 최대한 그 라이트 있는 것들은 꺼주시면서 가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퍼져서 이동할게요. 갑시다. 다음. 어. 들어서 전 어... 하워드님 뭐 지금 챙기고 있어요. 대기 얘네 뭐 시티에서 그거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네? 그래요? 레이드 지식이 있줄 알고 꺼내놨는데 1층 클리어. 2층 클리어. 밖에 옷 클리어. 북쪽에서. 군물 롤 클리어. 들어왔어요. 50도 단장지 적 발견. 제가 치려고 나갈게요. 이쪽에 저거 저기지 파악 좀 해줘요, 누가. 한명저 있는데, 지금. 네. 후방적. 따오따오 태훈이 음, 네, 가지죠 죽이도 저 <놀람> 나이스 취드 연방 다운 차량발견 차량이상없음 여기. 차단 기둥 버스팅? 다운인 어. 것 같아요. 다운 m 이이 사수 되게 안 죽네. 오우씨! 아친 사람 없죠? 데려갈게요 전체 클리어 음? 음, 어디 저희, 저희 뒤쪽 건물 네. 네, 저기까지 확인하고 바로 합류하셨죠. 1팀 1팀, 상황보고 바로 현재 이상무 거기. 아니다 1팀, 으로 넘어가시죠? 클 클리어한 걸로 합시다 잡았어요? 잡은건지 잡은건지 아 지금.. 온몸이 다 다쳤는데 지금 오케이 <웃음> 네 배치님 아.. 제우스 오출한 건. 니 저 지금 버거 때문에 온몸 다쳤거든요 이거 좀 치료해주세요 c 감사합니다 이동 chance to get a c h a n 다 e t 다운 e t a c h a n c 합 to 전망적 집어넣집어넣집 다운 클려클 턴, 송강탄 확인 오른쪽 어. 2층 나이스. 확인 2층 클리어 저 아군 아니에요? 시 여기 다 클리어된 것 같네요 1팀 쪽으로 합류합시다 루카스님 아, 다운되신데? 이쪽.. 이쪽으로.. 다운되신 거 같네요 확인하고 올게요 저분들 어떻게 가신거지? 아입구 이쪽에 있네요 저거 아니 다운되심? 아니 다운되셨는데 안보여 갑자기 사라지 x 가 당소 2팀 2팀이라고 알리고 현재 2팀 1팀 북쪽에서 진입한다고 알립니다 전방 아군 아 어, 됐다 됐다 전방. 자 치료할게요 일단 아우가. 어.. 어 여기 있네? 없었는데 아까까지 아휴 못하시 아군 진입 1층에 아군진이 1층에 아군지네. 1네 저도 지에아군에아군진 붕대는 아까지네네알겠습아다지지신 듯. 에르기지짜사용하 아군지네. 까 바로.. 무전기 무전기 내 스팀이 너무 무선으로 말씀하셨어 저기 있어요 사과수님 네 궁합 한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적군, 남쪽에 적군다수 아저씨 집에 가갑시다 어, 어 하나 네이 팀은 퇴출해서 따로 이동하겠습니 하나 둘 하나 이 저한테도 원래 처음에 저보고 파학하려고 했는데 레스틴 네, 무전 무전 예? 저 무전 안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 팀은 들어왔던 경로으로 대출. 네, 감사합니다. 맞죠? 네. 버스팀입니다. 버스팀 내려오세요. 저희 맵상에 표시한 그 동쪽에서 어. 남쪽으로 가는 루트로 갑시다. 벽 따라서. 옆쪽이 다시 발사돼 있어. 청소 때면 안 들려요. 동쪽에 동쪽으로 해서 북 나, 남쪽으로 남쪽으로. 똑같으니 동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네 바로 있어요. 벽 따라서 옆으로 칩시다. 알겠아 네. 아, 얘네 왜이리 머리를 잘 써? 지금 버거 때문에아 맞았다! 는 아, 라디오 쓰는걸로 쓰는 걸로 아, 네. 라디오 쓰시는 일단 아, 지원해주세요 지금 남... 서쪽에 조금 많아요 아또 뚝배기 깨지 걔 진짜 머리가 좋네 전방 오른쪽 적 화면 더 있습니다 에? 티트지야안찍혔데 그.. 껍 어, 사살... 계속 무전기로 발사하고 있는거요 생각보니까 사살.. 사하고있는거야 사사... 사살하고, 사살하고 있는거.. 신호는 아... 안했네.. 아... 뭐야 이거 루카스님 거기서 접근더 안보이면 내려오셔도 돼요 자, 1팀 사격주의보람. 하세요. <목소리> 어. 한명이 있어. 집안에 집안에. 뭐야.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애들 PMC 애들이라서 옷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얘 예, 아닌 것 같은데요. 베르의 아, 라 그... 있는데? 예, 아니에요 이 예, 아니에요 기자인 것 같은데, 기자 갑시다 3강 까고 가볼게요 음, 전방 전방 3강 다운 잡아 잡아 저 봉업 중이세요. 좀 갖고요. 네, 님 어디가? 레스님 어디갔님 필요합니다. 어디 지 레스님 니하우드님 멀쩡하신가요? 저 봉업 봉합... 어, 다 어, 네, 저좀 아.. 다 환장가? 봉합 필요네저 봉합 좀해요아 봉합했어요 루카스님저만 해주시면 돼요 아, 아, 아이 탄약이 그래. 없네 아니 30벌 드릴 많은데 봉합 좀고조 뭐해주세요? 아이 조준경 좀 바꿔야 되는데 네, 됐어요. 너무 됐다 페렉스 중이네? 네. 이팀 네. 제가 지휘할게요 네. 그냥. 네. 뒤쪽으로 갑시다. 서쪽으로. 네. 형님 선두로. 이동. 페렉스이라고 바로 합류할게요 추월해요. 추월. 지나갑니다. 우측에 있는 건물 들어갈 거예요. 성강 성강 진입 성강 진입할게요. 성강 진입. 제가 던질게요. 네. 예 진입 차 발전 발견. 건물 발견불 꺼요. 저쪽에 있던 집으로 이동합니다. 버스트 님 선방. 고 따라가겠습니다. 아, 클리어. 팀팀 상황 보 현재 제2 임명 현재 기절했다고 합니다. 저 이쪽 빼고 갑시다. 빼고. 1팀 있는 쪽으로. 1팀 있는 쪽으로 빼고 갈게요 아니, 안에 안에 건물 확보한 거예요? 저까 들어가셨는데 지금 대답이 없어요, 지금. 어? 형님 성공, 시간은 우측, 우측으로 성공. 파스님 다운되신 것 같은데? 참고 내부의 접근. 아군 아군. 치료하시고 치료하시 이대로 갈게요 어 현재 제아툴림 치료 완료했습니다 여기 무상 잡아나요 아. 어디 보자. 일부, 치치님 일어나요. 아, 상처 진 붕대로 감고 다가오면 말씀 주세요. 바로 봉합해 드릴게요. 에 거의 다가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가오면 다가오오케이오면이그러면은어오면어가오면 다가오면 다오케이오면 다가오면 다가 제가 좀모이 망신창입니다. 멀쩡이 들어가서 학원을 두꺼고 넣어서.. 끝! 끝! 오케이, 네, 입구시게요오른팔 네. 막습니다. 네, 오른쪽.. 또 이제 지금 몸통 막습니다. 까지 포함해서 28cm. 거의 다38게 이제 P.A.K만 쓰면 됩니? <웃음> P.A.K 지금 쓰고 어요네아 그럼 저 p <웃음> 스포스바로시 머리 일단 막고 있습니다 제가 아 얘들 벽들고 싸가지고 가공 <웃음> <웃음> 능력자팔막력자는능력자 능력자는 능력자는 능력자는 능력자는 능력자도 빠지. 셨나저좀게요 다리도 아직까지 마주친 건 아니겠죠? 아군에게 응. 접근 중이에요. 일단 이제 이분 깨어납니다. 일단 부상자 없고 이동할게요. 네, 다 에. 깨어났어요. 이동합시다. 이동합시다. 마지막 타는 사람은 말씀해주세요 부착 완료